예. 2020년 1월 26일 일 긴급공지, 긴급지랑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방TV 채널, 채널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음 당분간은 스트리밍을 휴방에, 휴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음악을 주제로 지금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게 이제 절 다른 분야에서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음악계통 채널에서 가 90년대 가요 채널 한 채널 중에서 거기서 알게되신 분들 꽤의 공지인데 지금 제가 캐스트를 잠시 일시 휴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아실겁니다 뭐 특별히 지금 상황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휴방의 경우 이그 사태가 해결이 되면 수방을 치사하고 다시 라이브 업로드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재개시점이 시점, 재개 확실하게 며칠부터 수, 재개가 가능할거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